사람인가? 이, 사람이면 어, 좋겠 어, 오케이 어, 그렇죠. 치봐봐치봐보세요 어, 미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노? 어, 뭐 아무나 죽고 아무나 죽고 그, 당간이 어. 없어요. 이거를 못 막으면 끝이라 가지고 어디서 근처에 하이쿠 반갑습니다 저 오늘 제가 엄청난 덱을 한번 제 상상 속에서는 구세의 내비젤 속에서는 미친 덱이 하나 나왔거든 이름 하야 마일 필살기를 막아봐, 덱입니다. 아잠깐 어, 오늘 덱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필살기 레벨 마저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뽑기를 좀 했는데 여기까지 왔거든? 안 뽑혀, 지금. 확률이 되게 좋구만. 왜안 나오냐, 이거야. 어? 나오게 됩니다. 와, 진짜 혼자 뽑기 하는 게더 쓸쓸해. 자, 이거 나온다. 자, 크닥! 이씨, 진짜. 자, 찬들아, 찬들아. 자, 날씨 좋고, 결과는 안 좋고. <웃음> 날씨 좋고, 안 좋고. <웃음> 결국 하나 때문에 천장을 가네, 결국. 빡치네, 진짜, 이거. 와, 근데 진심으로 빡, 진짜, 진짜, 완전 열두 봉 오늘 이 스트레스를 p v p 스좀 풀어도 되겠습니까? 가보자 자 오늘의 덱 속에 들어갑니다 짜잔 이런 <웃음> 덱인데 일단 뭔지 느낌이 잘 오나 보여 드릴게요 내네피셜 구스가 이런 덱을 잘 만들어 체크메이트 들어가본다 아 맛있는데 약간 마신데 생각을 해야 못했구나 아마신데이 있을 수 있지 그래 자 어떻게 가느냐 처음에 그게 뭐야 한번 잡습니다 한번 이동하고요 두 개지 필살기 한번 때립니다 자 그게 뭐야 썼고 한번 극점 표식으로 상대의 주운 피해 깎아 놨고 그러면서 필살기 세칸 가져갔어요 그 다음 내가 뭐 할지 알겠나 마차 봐봐 이게 구성이 또뭔 생각을 했는지 야 인내 뜨는데 못 죽여요 이거 겁나 단단해 죽이 봐봐 한번 한번 때리 봐주세요 죽일 수 있는지 첫째는 못 죽였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노? 자크다 한번 가고요. 도발 끌고요. 자크다. 어떻게 할 건데? <웃음> 내가 원래 이거 스트레스 좀 보는 거 들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막을래? 실각을 할 거야. 뭐 죽이기라. 죽이 보세요. 한번 뭐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자한번 치봐 주세요. 어림 없다? 네가 어림 없어. 자스가 찬드라 형님아 찬드라 형아 네가 도발 끌이 시대는 끝났다고. 자스가. 어? <웃음> 뽑기에서 당한 그 한을 좀 풀겠어. 그 <끄럼> 가끔. 이래서 풀업하고 왔다, 이 말이야. 자, 들어갈게요. 확, 샹, 슈아! 뭐? 꽉! 두 명한테 150만. 자, 다행히 제가 어, 감정상대좀 좋지 않을 때 AI인 것 같거든요. 사람이었으면 되게 좀 미안할 뻔 했는데 AI다. 간단하죠? 깨로 이렇게 짜낸 덱인데 계속 먹힐지 한번 보자고요. 나도 볼 필요가 있어 지금. 이게 서브에 코멀로나 들어있고요 지금. 어, 조금 몇판 보고 잘 된다 싶으면은 디테일을 좀알려드릴게 구수의 그 코수염 덱에만 먹는 이건 무슨 덱이라고 할까? 대면 이름 정할게. 자, 이 덱이 지금 힘을 못쓰는게 이대 진짜 무섭거든 원래 근데 구류드에 방어관련이 안깎인다 <웃음> 이렇게 되는거라 그게뭐야 한번 하고 알겠지? 지금 방법 설명했지? 처음에 이동 한번 솔라레이 하는 쓰는데 그게뭐야로 자세잡고 그러면 자환포자얼티밋 형님이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안죽을걸? 나도 좀 치봐서 아는데 천사가 안죽어요 오케이 자이거 버프 올리셨고 사람인가? 사람이면 좋게 오케이 그렇죠 치봐봐 집어보세요, <웃음> 형님. 미안합니다. 이거 못 죽여요 저 때문에. 특히 그게 모양까지 했는데 이거 못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노? <웃음> <웃음> 자세잡거든 그럼 이쪽으로 이제 도발 끌린다 못 죽여요 그러면 전체기 같은 걸로는 특히 못 죽여 야 그게 뭐여도 하나 더 있어서 그게 뭐여까지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단단하지 말아볼게 채소를 다시 좀 때려주세요 제발 뭐 아무나 죽고 아무나 죽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못 막으면 끝이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소멸이 있지. 시당주 처음부터 할고가 소멸 걸고 이런 데가 아니면, 그니까 요걸 만약 내가 생방에서 하면 저격할 수는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요즘 할고가 안 보이거든? 요즘 메타에서 할고가 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종족이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뭐, 라반, 뒤가 나와가지고 뭐 소멸을 걸 거야? 누가 소멸을 걸 거야? 뽕! 200만! 이거 랜덤 매칭으로 하필 이걸 저격할 덱을 만나기 쉽지 않을걸? 소멸 덱을 만난다고 해도 그럼 필살기 전력을 안 가고 개딴딴 덱으로 가가지고 죽이쁘지 뭐. 소멸 그는그자석을 어머나 형님, 어이구야, 우리 형, 잠깐만. 와, 진짜, 우리 형은. 그니까, 만약에 내가 얼티밋이면, 크레이지 프로미너스를 모아놓고, 막판 지식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 정도가 있겠고요 제가 요, 요덱 정도면, 이제 이름을 지 지어줘야 될것 같은데, 오늘 내가 머리 감으면서 떠오른 덱이거든? 어, 야, 한칸더 있네. 이게 비싸기가 하필이면. 그러면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원래대로 갈게요. 패가 잘안됐다고 생각하고, 원래대로 가봅니다. 아, 이름을 지어볼게요. 천사 덱인데, 궁으로 조지는 덱이잖아. 그래서, 참. 궁댁이다천사의 궁전 같기도 하고 천궁댁으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궁댁을 내가 또 이제 이렇게 제이 알려줬잖아 그럼 또 만난다 만나면 이제 내가 그걸 또 깨야 돼 코스염댁 만날 때마다 섬뜩하거든 그걸 깨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아이 그게 뭐야 까지 한번 써보자 <웃음> 슬쩍, 슬쩍, 슬쩍, 슬쩍 슬쩍 슬쩍 슬쩍 이거 이거야 오! 오, 이러면 더 좋고. 오, 티어 불꽃을 미리 빼놨다. 그점 괜찮네. 그게 뭐야,까지. 세게 좀 치봐봐, 진짜. 왜 이렇게 간질간질 하냐, 오늘. 하하하하. <웃음> 세게 좀 치세요, 예? 세게! 더 세게 좀! 그렇지! 힘 돌아온 전세계야! 하하하! <웃음> 아니야 너 지금 야 연메라 이거 네가 힘이 들어왔는데 그거밖에 못 치가지고 임마. 빡! 자석들이 이거아 약해가지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좀 풀리래 이제 뽑기에서 개빡치가지고 지금 돼요 미안합니다 스트레스 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약간 지금 폭주했어 폭주한 상황인 것 같아. 요이덱 괜찮은데 그리고 천궁덱의 무서운 점은 뭐? 우리 코수염덱은 가성비가 좋은 거지 만약에 진짜 소멸로 제대로 들어오면 이기 쉽지 않. 근데 천궁 덱의 장점은 만약에 소멸 거는 덱이다 그럼 좀 약해요 그런 애들이 치기쁨다 왜냐면 덱 자체가 워낙 좋거든 꼭 필살기 전략으로 안 가더라도 좋아요 만약에 상대가 소멸 거는 스타일이다 다르게 가 만약에 상대가 할구가 있다 첫 턴에 주기쁨 표시해 가지고 갈아가지고 이것까지 하나 더 쓰면 할구 정도는 치기쁨이가 그리고 내 뜻대로 좀잘안 풀렸다. 그래도 좋아 대기 자체가 대기 이게 좋아. 내가 마 먹으면 그서어서 죽일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랄까. 끝났죠 또 만들 뿐네. <웃음> 자 이걸 우지 하겠노 이거를. 아 그거 하나 조심해야 되겠다. 요즘 이제 천사 대게 서브에 무명 넣는 사람들 많죠. 무명을 넣어놓은 게 있으면 머리 위에 버프가 붙어 있을 텐데 그때는 우리가 전체 쓰다가 필각이 되는 수가 있어요. 나도 이거 말해놓고도 맨날 까먹어. 티가 별로 안 나. 정신 차리고. 티가 뚜렷이 나긴 하거든. 그래도, 야, 하다 까먹거든. <웃음> 까먹으면 이제 개섭되는 거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크당. 천사대가 이거 막을 수 있고 못 막네. 어, 못 버티네. 버텼어도 지금 시성 이거랑 뭐 필각이랑 다 들어있는데. 일단 또 속타르가 이 덱이 또 괜찮은 건 상대가 그래서 필사기를 지금 후턴이니까 먼저 합치가지고 필사기 만들잖아? 그럼 오케이 해가지고 깎아보는 거라. 이래저래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봐봐. 저런 식으로 지금 필사기 바꾸나 하잖아. 그럼 나 오케이 하는 거 오케이. <웃음> 오케이 하기 전 죽겠지만. 으어어차크다. 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막판 가볼게요. 또괴물덱을또 하나 만들어 뿜네. 아, 이것도 여기저기서 내가 만나면 어떻게 내가 파훼를 해야 되지? 골때린데있까 나도. 솔직히. 이거는 마주쳤다 생각해 봐봐. 어떡할 건데? 어, 야, 이렇게 패가 또잘 뜨는 수가 있어요. 잘안 떠야 되는데. 잘 뜨면 잘 뜨는 대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어, 잠깐만! 어아 아, 아, 고수가 있었구나 이렇다니까 내가 야 고수 봐봐 저찌밥자석 저거 이거 했으면 끝났어 죽여야 됩니다 지금 주의사항을 알려드린거야 뭐고 이거 초살땡이셨구나 랭업에서 방어 관련이 안 깎여가지고 못 죽이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이 우리가 피사이 깎인다고 치자 그럼면 작전을 받고 죽여버리는거야 알겠지 아 잠깐만 고수들은 너무 쉽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죽일게요 요렇게 요렇게 죽여도 될것같 내가 지금 소멸당했다고 생각하자 소멸지 붙어있어 그래서 아 작전 바꾸자 그러면 제가 칼을 꺼내들고요뭐 이러면서 쟤 세데이 투투투투투 그왁 저의 불꽃 뻑히고 탈상으로 가면 될거 아니야 투투투투투 고소야아 살았네 고소 오케 좋아 진작에 쓸었으면 끝났겠지만 투투투 아 요거 좀 세다 아 요거 우리 형님 맞와 마... 와 우리 형님의 저 마지막 뒤집기는 진짜 잘못하면 뒤집힐 수가 있, 있단 말이지 저 얼티미 형님은 얼티미 정이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대 이름이 뭐라고요? 천궁댁입니다 파크다